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자가 차가운 물 때문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재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01나 13492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98년경 재사망 특약을 가입하였고 당의 악관의 면책조항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적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망인은 2000년 계곡물에 머리를 감던중 갑자기 뇌 이상이 발생하여 저신마비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이번 당시 혈압은 수축기 220, 확장기 130이었으며 주치의는 진단서에 당뇨병과 우측 뇌내출혈로 발병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추정된다고 라 기재하였으며 진료확인서에는 환자 진술상 병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보호자로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혈종 제거 술을 받았고 끝내 사망을 하였는데 직접 사인은 내압 상승에 의한 호흡 중추 마비 중간 선행 사인은 내부종 선행 사인은 자발성 뇌출혈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과 기록지에는 평소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약물 치료를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요양급여 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고 직전까지 뇌질환이나 혈관 또는 혈압계통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요양급여 내역서에 의하면 뇌질환이나 혈관 또는 혈압계통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외상적인 원인이 자발성 뇌출혈과 부관하다고는 할수 없는 점,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와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머리를 감은 행위가 뇌출혈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쓰러질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혈압이 최고 220, 최저 130으로 높았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요인은 경미한 외부 요인에 불과할 뿐 자연의 힘의 노출에 해당할 정도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른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